이 식물은 국내 3대 맹독성을 지닌 초호이고 투구꽃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산속 나무 그을 밑이나 골짜기에서 귀신이 곧 튀어나올 것 같은 음기가 서린 곳에서 자생해 있습니다. 예전 뉴스에서 소풍 중이던 한 초등학생이 김밥을 먹고 사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이 초호를 만진 손으로 김밥을 먹었던 것입니다. 초호는 식물 전체에 독이 들어있는데 뿌리에 제일 많고 꽃과 입줄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손으로 꽃이나 잎을 만져 비비면 피부괴사나 강한 염증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독성물질은 아코니트라는 성분으로 밝혀졌으며 청산갈이 수십배에 이르러 해독제가 없을 정도입니다. 치사량은 최소 0.1g만 먹어도 즉사하게 되고 이런 이유로 예전에는 화살독에 이용하거나 창끝에 독을 묻혀 쓰기도 했습니다. 초호는 한방에서 약재로도 널리 쓰이지만 민간에서 잘못 법제해서 먹고 집단으로 사망한 경우가 있었으니 일반인은 사용을 금합니다.